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골프대회와 함께 도민들을 위한 특별한 자선음악회가 마련됩니다. 한국시니어 오프 선수권대회는 대한골프협회에서 주관하는 메이저 대회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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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세 군데를 이렇게 그희들이 돕기 행사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어, 음악회는 우리나라 그톱그 국민가수인 김성환 어, 가수하고 김미현 가수가 아, 어려운 발길에서 돕기로 사 함께 에서 돕기로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쳐있고 침체되어 있는 사회 분위기인데 우리 제주 지역 도민들 그다음에 제주를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무료로 입장해서 그 골프 경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번 음악회를 계기로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갖고 제주도를 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다하고 좋은 시간 함께해 주실 기대가있습니다 골프대회와 자선음악회를 기념해 브루유토끼 성근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많은 도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립니다.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가벼운 고독을 느끼는 소위 가을 탄다는 말이 느껴지는 이 계절. 마음에 달콤한 위로를 건네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입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 좋은 달달함부터 건강까지 생각한 디저트까지 세상 가장 달콤한 위로 함께 만나보시죠. 어느새 성큼 찾아온 가을. 괜스레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계절인데요. 가을, 양성아.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니 마음이 쓸쓸하다. 공원인 마음 달랠 길 어디 없을까. 먹자. 먹자. 먹자. 입안 가득 기분 좋은 달콤함을 선사해 절로 웃음짓게 만드는 디저트가 있습니다. 디저트가 몸에 해롭다는 편견을 뒤엎는 건강 디저트부터 SNS를 뜨겁게 달군 대세 디저트는 물론 예쁜 비주얼의 최상의 맛까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달콤한 디저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래요? 세상 가장 달콤한 위로 첫 번째 디저트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가을 되니까 뭐 그냥 쓸쓸하고 마음이 좀 공무해서 이곳에 오면 제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디저트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도넛츠입니다. 도넛츠! 네! SNS에서는 이미 비주얼 맛집으로 등극! 알록달록한 도넛을 하루 300개, 정해진 수량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데요. 인기가 높아도 너무 높아서 영업 시작 선호 시간만에 품절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도넛 아, 마음이 있어. 이야, 이게 뭐야? 먹게 가까운데? 그 종류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어 이건 리얼 카카오, 네. 청포도 요거트, 네. 크림브륄레, 흑인자야. 아 이거 뭐 먹는 순서 혹시 있나요? 그냥 편안하게 먹어도 되나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크림브륄레를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줘야 돼. 이거 다 예쁘게 사진 기록을 남겨놔야 되거든. 오, 야, 이게 카메라에 담겨 있는 도넛 사진만 봐도 뭔가 좀 가슴이 약간 내 쓸쓸함이 좀 없어지는 느낌, 힐링 되는 느낌인데. 맛을 구멍 떨까. 아,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기본이라고 하니까 먹어보죠. 꽉찬 크림과 쫀득한 식감으로 유명한 크림브륄레 도넛인데요. 오늘 달콤하고 안에 있는 크림에서 부드러움이 확 느껴진다고. 아, 너무 좋네. 그리고 저는 건강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흑임자. 흑임자와 도넛의 만남 조금 생소한데요? 도넛하면 약간 뭔가 좀 느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고소해. 너무 고소해. 음. 와, 도넛의 종류만 14가지. 입맛대로, 취향대로 골라먹는 재미가 있겠는데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음. 맛과 모양을 계속 개발하는 덕분에 까다롭기로 와. 소문난 젊은 층과 아이들의 눈과 입을 한 번에 사로잡고 있다네요. 음. 종류별로 진짜 다양한 맛을 느낄 수가 있어 가지고. 야, 이 도넛집은 어떤 분들이 오셔도, 남녀노소 누구나 오더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취향껏, 무조건 선택할 수 있다. 뭐장점 있네. 야, 이거 물건이네, 이거. 다음은 어떤 디저트가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있을까요? 아, 안녕하세요. 야, 여기 오면 은 요즘 대세의 디저트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앙버터 드가자 모르세요? 앙버터 드가자 호두과자의 변신은 무죄. 사장님만의 절대비율로 완성한 반죽에 식감을 살려줄 호두과자를 듬뿍 넣어 주는데요. 당장이라도 입에 넣어 꿀꺽 삼키고 싶지만 요 호두과자를 더 맛있게 만들어 줄 차례입니다. 비장의 재료는 고소한 버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달콤한 디저트 완성입니다. 앙버터 호두가자 나왔습니다. 오, 야. 근데 이게 직접 다 만드시는 건가 봐요? 네,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반죽부터 네. 굽는 과정까지 전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 호두가자는 많이 봤는데, 앙버터 호두가자, 이거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약간 일반 호두가자는 맛있긴 한데, 식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버터를 네. 끼운 앙버터 호두가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호두과자는 많이 먹어봤는데, 일단 뭐 호두과자 먼저 수제로 만드신다고 하니까. 호두과자는 역시 한 입에 쏙 넣어야 제맛이겠죠. 음. 달콤하게 좋네. 음, 야, 밥꽉 났었는데, 밥도 많고. 음, 근데 개인적으로 는 이제 앙보터 호두과자. 어, 나 이거 처음 먹거든요. 일반 호두과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의 신세계. 훨씬 부드럽네. 음. 요즘 이렇게 앙버터로 해가지고 하는 게 대세잖아요. 우리 또 젊은층에서는 정말 디저트를 많이 먹는데 왜 먹는지 알겠네. 이게 그냥 일반 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통의 맛이 있다면 앙버터 호두과자 안에서는 약간의 젊음의 센스와 그리고 뭔가 좀 새로운 트렌드가 좀 느껴지는. 야, 호두과도 맛있는데 앙버터를 먹으니까 훨씬 더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서 고소함과 함께 감도입니다 음. 무궁무진한 디저트의 세계, 아직 만족하긴 이릅니다. 사람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맛있게 먹고 있는 이 디저트는 디저트가 몸에 좋지 않다는 편견은 버려라. 맛은 기본,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디저트인데요. 야, 보니까 디저트를 너무 맛있게 드시는데 네. 맛있으세요? 아, 네, 너무 맛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여기. 저는 아침마다 지금 매일 와 가지고 음. 아침 대신에 요거트를 먹는데요. 아, 어, 살 아직 안 쪘습니다. 아. 그 정도로 건강한게 지냈다. 아, 네, 네, 네, 네. 인공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만든 수제 그릭 요거트. 여기에 맛과 영양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제철 과일과 햄프시드까지 듬뿍 올려 주는데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거트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 사장님. 네. 오, 이두 가지 종류는 뭐 다른 거예요? 아, 이거는 가을에만 맛보실 수 있는 음. 어떤 컬러 버리고요. 네.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콤포스트를 음. 섞어 가지고 드실 수 있게. 야, 이렇게 보기만 해도 막 창기 식사 느낌이 듬뿍 갖고 있는데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이제 꿀을 뿌려셔 가지고 음. 비벼서 <웃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 디저트는 이제 약간 건강 느낌. 어, 아, 과일이랑 같이. 다. 이야. 꾸덕꾸덕한 요거트에 상큼달콤한 토핑의 환상적인 궁합. 음, 음, 좀. 음, 좀. 그 요거트의 약간의 시큼한 맛과 과일의 상큼한 맛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세계 5대 음. 건강식품으로 선정된 그릭 요거트는 최근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인기를 얻고 음. 있는데요. 우리 언니 디저트를 먹으러 오면 뭔가 몸에게 죄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디저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게 전혀 죄지는 느낌이 아니라 몸의 건강을 챙기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의 든든함을 챙기는 느낌. 간편하고 든든하게 즐기는 건강 라이프. 그릭 요거트로 챙겨 보세요.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오늘 정말 디저트 의 신세계를 맛본 느낌입니다. 다양한 디저트를 맛봤는데 쓸쓸하고 공허했던 제 마음이 디저트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가을이 되서 마음이 쓸쓸하신 분들 있다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렸던 디저트 드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달래 보세요. 아우 좋다. 아. 기분 전환이 필요하거나 휴식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을 때 디저트를 찾는 이유도 정말 다양한데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늘 사랑받는 디저트. 지친 일상에 달콤한 활력이 필요하다면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디저트 어떠세요? 금방 행복해질걸요? 우리 곧 점심인데 뭐 메뉴 하나 추천해 볼래요? 아, 어 그러면 그 부장님 돈까스는 어떠세요? 아 잠시만요. 아우 순미시 아우 난 돈까스 먹으면 너무 기름지고 더부룩해서 별로더라. 다른 거 다른 다른 거. 아 더부룩하시구나. 아 그러면은 어, 시원하게 냉면 한 그릇 할까요? 에이.. 아, 요즘 날씨도 쌀쌀한데 무슨 냉면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맛집 이런 거잘 알던데. 냉면? 심신은 영 센스가 없네. 아니 고뭐 신박하면서 좀 맛도 있는 그런 메뉴 없나? 신박하면서 맛도 있는 메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어의 편견을 깬 새로운 메뉴부터 돼지 목살의 이색변신, 그야말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투전의 맛.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 표전덮밥 함께 먹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장군 연화리. 아 아니 아, 이 팀장님하고 부장님을좀 만족시킬만한 뼈란 요리 없나? 장어 먹고 드시고 가십시오. 장어요? 예. 아 장어는 안 돼요. 장어 너무 평범하잖아요. 아,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오? 어? 어머, 어 갑자기? 예, 예, 예. 경기도 가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웃음> 오. 장어를 구이로만 즐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오산. 싱싱한 장어부터 준비해주고요. 거기에 밀가루에 후추가루 넣고 튀김옷을 입힌 후에 장어를 맛있게 튀겨주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진 채소를 넣은 볶음밥에 오늘의 비밀병기. 전복 내장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 장어튀김과 어우러진다니까 어우 정말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맛의 비법이 숨어있는 소스를 준비해주고 장어튀김을 넣고 맛있게 버무려주면 구성도 알찬 전복 내장볶음밥과 장어강정의 만남. 이름하여 장어강정덮밥 완성입니다. 어머, 아니 아까 그 장어 어디 갔어요 사장님? 응. 장어 튀겼우와 이게 장어 요리에요 네. 아니 저는 보통 아까 장어라고 하셔가지고 장어 구이, 뭐, 장어탕 이런 건줄 알았는데 헉, 이 메뉴는 뭐예요? 저희는 연하리란 동네가 동네가 장어로 워낙 유명한 동네고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한데 저희는 젊은 그 세대를 좀 겨냥을 해서 좀 이걸 바싹 튀겨가지고 이게 달콤하고 이렇게 짭짤한 그 간장 소스에 고물은 강정을. 개발을 한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어강정도밥이에요그렇죠 네. 어, 너무 맛있겠다. 아니 근데 이 크기가요 여러분. 허, 이것 봐. 이렇게 장어가 통으로 올라가는데 엄청 크죠? 우리 사장님 크셔가지고 주인을 닮아서 이렇게 큰가봐. 이렇게 실한 장어가 통으로 들어갑니다. 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네. 이야 정말 실하더라고요 두툼하게. 한입 맛해보겠습니다.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웃음> 와 이게 안에 장우 속살은 진짜 부드러운데 이거 어 감정이 진짜 남녀노소 우리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맛 있잖아요. 달콤하면서 좀 짭짤하면서 바삭하면서 다 하는데요, 진짜. 이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일반 닭강정 같기도 한데. 여기에 장어가 들어갔으니까 아우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덮밥이 있네. 밑에 밥이 네. 왜이사 상어 안에요? 저희는 아... 저희 가게의 모든 메뉴에 그 볶음밥이 이제 전복 두개 이제 들어가는 그 전복의 초록색 매장 있죠? 오. 그 내장으로 이렇게 볶아낸 밥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복 죽 드셨을 때그눅진하고 이렇게 진한 전복의 향이. 이제 저희는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 젊은 세대가 좋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볶아가지고 그 향은 그대로 배고 오 이거 이거 진짜 여물이더라고요오소한 내장의 그 풍미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한번 볶아 놓으니까 네. 이것도 요리 MZ세대 감독을 건드려주셨네요 <웃음> 어, 이 정도면 우리 팀장님, 부장님 한테 합격할 것 같은데? 먹고 먹고 또 먹고 자꾸만 당기는 그 맛. 거기다가 이몸 모양까지 챙긴 장어잖아요. 이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을만 하죠. 정말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어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어, 어우 배불러. 아니, 장어하면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요리들이 많은데 이렇게 퓨전으로 즐겨보니까 맛도 새롭고 입맛까지 싹 사로잡는 게 어우, 이 친구 괜찮네요 오 이번에는 젊음의 거리 전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오면 은 아주 이색적인 음식을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잘 찾아왔나요? 어,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대만식으로 음식 퓨전 음식을 하고 있는 오 네. 어, 대만식이요? 아니, 안 그래도 요즘 여행도 잘못 가는데 여기서는 어떤 대만 음식을 맛볼 수 있나요? 시그니처 음식은 차주 덮밥이 유명하고요. 오 저희 일식이랑은 조금 다른 덮밥입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주도 좋습니다. 먼저 딱 봐도 군침이 도는 돼지 목살에 반려두부와 중국식 된장, 깨로 만든 대만식 소스에 재워주고요. 24시간 숙성 후에 숯불에서 아주 천천히 익혀줍니다. 고기가 익는 동안 밥에 양파 절임과 쪽파를 넣어 준비해주고요. 숯불에서 1차로 익힌 목살에 이 차슈 소스를 덧발라 토치로 불맛까지 잡아줍니다. 이제 예쁘게 썰어서 밥 위에 아낌없이 올려주고 활용점정 오이와 마늘 후레이크로 마무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그니처 메뉴 칠리가지 튀김입니다 튀김옷을 입힌 가지를 맛있고 바삭하게 튀겨준 후에 기름기를 쭉 빼고 칠리소스를 듬뿍 얹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팀장님과 부장님의 사랑에 듬뿍 받을 목살 차슈덮밥 그리고 칠리가지 튀김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이부터 덜고 시키신 대로 요 양파하고 쪽파 위에다가 이제 요 차슈를 이렇게 딱 덮어서 입을 덮듯이 이렇게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양파하고 쪽파하고 차슈까지 딱 덮어졌을 때 이렇게 한입 야이 뭐든지 저 첫입이 진짜 맛있는 거 아시죠? 아우 저 아우 표정 보세요 표정 또 생각나네요 정말 맛있더라고요와아이 맛이구나 아니 딱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맛있는 이차슈가 약간 돼지갈비하고 양념이 비슷하거든요 이 돼지갈비에 달콤하면서 짭조름 향한, 향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쪽파하고 양파가 어우러지니까 특유의 이제 대만의 그향신료도 살짝 나고 오! 한국인의 입에 딱 맞는 맛이에요. 오! 정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단짠의 맛이 그대로 배어있어서 진짜 중독되더라고요. 이어지는 칠리가지 튀김 시식타임 맛을 보는데요. 이 가지가 안에 속살이 되게 부드럽잖아요. 딱 씹으니까 바삭한 식감 안에 가지의 육즙이 탁 터져 나으면서 입에서 살살 녹아버려요. 그냥 오! 정말 저 이날 고독한 미식가마냥 혼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우 지금 보니까 유난히 더잘 먹네요. 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땡큐.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음식에 만나서 만들어내는 이색 퓨전 요리.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아주 새로운 퓨전 요리 도전해보시는 것 어떨까요? 부장님 팀장님 합격! 음식의 새로운 변신, 맛있는 퓨전 요리 드시고 특별한 가을 보내세요. 다음은 우리 제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최첨단 기술과 만났습니다. 제주 설화가 동화가 되고 동화 속의 그림이 실감 공연으로 되살아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의 이야기와 입체적인 영상이 만나 실감나고 더 생생하게 살아나는 무대. 실감 공연으로 만나는 제주 이야기. 그 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 제주시에 있는 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 업체. 공연을 앞두고 회의가 한창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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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지만 은또 극에서 부족한 애니메이션의 한계가 있는 점은 모델링으로 캐릭터를 또 변형을 해서 그래서 작업을 변, 제작을 했습니다. 조명하고 다 복합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영상과 조명과 배우들하고 호흡이 제, 가장 중요해요. 그럼 네가 친구들 따라해봐. 해주고 하나 둘셋 해줘야지. 아 친구들 따라해봐. 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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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만 들어가도 맛의 깊이와 향이 다릅니다. 와음 밭에서 나는 보약 부여의 표고버섯입니다. 향긋한 표고버섯 향 나타보실래요? 가을 향기 듬뿍 담긴 부여 표고버섯 맛보러 가실까요? 충남 부여군 규한면 버섯 재배 농가를 찾았습니다. 헉! 부장관은 봉긋한 버섯들이 인사를 건네는데요. 매끈하면서 둥근 모양새가 한눈에 봐도 잘 자란 것 같죠. 안녕하세요. 예. 아니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부여표고버섯 네, 예, 예. 진짜 예쁘게 생겼다. 예. 내가 20년 동안 연구 개발해서 생산하는 표고버섯입니다. 20년이요? 네, 예, 20년 야. 동안. 헉, 뭐 이거 명품 중에 명품 버섯이네. 예. 참나무마다 표고버섯들이 송이 송이 피어있는데, 나무 길이가 짧은데도 버섯이 한가득입니다. 근데 제가 사진에서 버섯 키우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나무에다가 키우던데, 이거는 지금 사장님 왜 이렇게 다 나무를 베어놓은 거예요? 빨리 나오기 위한여 신종 기술이니까 이따가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네, 네, 네. 이재영 농부님의 20년 노화우를 눈으로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기다란 참나무들이 쌓여져 있는데요. 참나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톱밥으로 가공해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영양분을 여기다 더 첨가하고 음. 해가지고. 1년 6개월 걸리는 것을. 120일 4개월에 버섯을 나오게끔. 음. 생산 날짜도 땡겼지만 품질과 질. 영양분까지 같이 개발한 거예요. 참나무 톱밥뿐만 아니라 버섯을 오오. 잘 자라게 하는 필수 재료가 또 있다고 합니다. 생긴 건 간장 물엿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탕 원료인 당밀이라고쌀 껴고 같이 혼합해서 영양분을 네, 업그레이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왜 맛집 가면 그꼭 사장님들만의 비법 소스가 있는 것처럼 이사탕수수요 이 당밀이 사장님의 뭐 비법 소스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농부님의 톱밥 배제 기술은 부여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는데요 헉, 뭐야 먼저 응? 애기들이네 에이, 이게 진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귀여워. 네. 이곳에서는 버섯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1년 12달 사계절 내내 버섯을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조그만 거 이거 뭐예요? 아 눈이에요 눈. 여기에 3일만이면 이만큼 커져요. 3일만.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제 손톱보다 작은 게 3일만에 이렇게 돼요? 네, 네, 이렇게. 우와. 네. 작은 면적에서도 다량의 버섯을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좋기로 소문난 톱밥 배지버섯. 이곳은 생산량도 풍부하면서 버섯의 품질까지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이 버섯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데 이게 진짜 맛도 좋고 품질도 좋아요? 아니, 냄새 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맛도 좋고. 향도 좋은 표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배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버섯이 나올 때그 품질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재배 기술을 갖고 계시죠. 이야 아니 사장님이 아까 안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레시피 진짜 대단하신 거였네요. 네, 사장님 사장님 인정 인정 표고왕 인정. 네 감사합니다. 이곳은 배지마다 활짝 핀 버섯들이 한가득인데요. 잘 자란 버섯들을 소확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게 톡톡만 해도 그냥 바로 따지네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일손 도와드릴 테니까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따. 이거 한번 따보세요. 어, 이거요? 네. 이렇게 잡고 꺾어 이렇게. 고 네. 오. 네. 한만개 정도만 따고 가셔. 사장님은 하루 몇개 따시는데요? 나는 이천 개뿐이안 따. 요 그럼 지 사장님 <웃음> 다섯 배 따라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만개! 예. 네. 행여, 가시 부러질까 조심조심 밑동을 잡고 수확을 해보는데요. 버섯을 수확할 때마다 코끝으로 전해지는 향기에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이런 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겠죠? 이렇게 수확한 버섯들은 선별 과정을 거친 후 포장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한번 맛본 분들은 누구라도 단골이 된다고 합니다. 버섯이 이렇게 때깔도 좋고, 진짜 네.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팩배, 이제, 소포장, 포장해서 팩배로 많이 주문 들어가고, 갖다 잡수는 분들은 계속 이렇게 사다 먹어요. 보기엔 탐스러운데 대체 그 맛이 어떤 맛일지 계속 상상만 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담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장님 제가 이거 맛을 못 봐서 어째요?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해서 내가 좋은 식당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맛 좋게 많이 시식하고 가세요. 어, 그럼 저 이거 빨리하고 가야겠어요. 빨리빨리 빨리 해요 빨리빨리. 빨리. 스피드 스피드. 냄새. 오늘의 메뉴는 버섯전골입니다. 지금 뽀글 뽀글 소리만 들어도 진짜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전골 위에 이 활용 점적으로 표고가 이 향이 그 농장에서 맡았던 향이랑은 또 달라요. 훨씬 맛있는 향이 막 나는데 버섯을 품은 국물맛부터 확인합니다. 와음 <웃음> 그 달짝지근한 불고기 전골에 네. 이 다양한 버섯 향이 사 퍼지면서 마지막에 은은한 표고 향이 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부여 표고 하면 알아주잖아요. <웃음> 이번엔 버섯을 듬뿍 떠서 맛보겠습니다. 음 쫄깃쫄깃하고 이 <웃음> 사각사각한 이 맛, 음, 오 진짜 맛있다. 버섯과 고기, 그리고 국물까지 입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음 어깨춤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웃음> 아근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요? 네. <웃음> 멘트야, 진짜요. 아, 진짜예요. 오늘 컨디션이 살짝 안 좋거든요. 아, 그래요? <웃음> 근데 지금 진짜 살아났어요. 네, 살아난 기분이에요, 진짜. 밥도 갖다 드려요? 아니 밥, 밥 먹을 양을 네. 요걸로 그냥 다채워버려요 아, 네, 쌀 필요 없습니다. 끓이면 끓일수록 더욱 맛이 좋아지는 마법의 시간. 육수에 가니 잘 배어들어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육수의 깊이도 진짜 달달라요 네. 저희 집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느기 버섯과 사골을 무려 열 시간 동안 끓인 육수입니다. 여기에 소고기와 갓가지 버섯들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송이 버섯과 느타리 버섯에 이어 마지막에 표고 버섯을 올려줍니다. 아기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집에서 밥안 먹던 애도 이거를 주면은 또죠 또져. 그래서 계속 잘 먹더라고요. 헉! 여기저기서 또져또져 <웃음> 그래서 신기하다고 아 정말요 네, 엄마들이+ 엄마들이 좋아하겠다 다하 하하 하하 하하 고하려하그하 하하 하하 은표고하섯을이하한또하나의 요리, 하고버섯 탕수입니다. 하하 하을 얇게 하하 바하한 식감을 살린 후새하달콤한 소스를 뿌려하면 표고버섯 탕수 완하입니다 음. 바삭바삭한 식감 들리세요? 네. 음, 어머머머머머, 이 물컹물컹한 식감이 돼지고기 탕수육이랑은 또 다른 매력인데요. 돼지고기는 좀 질긴데 이거는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신력> 아.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바삭바삭하고. 바삭바삭하고. <Kra erfolgreich> 부여에서 즐기는 표고버섯 요리 한상 버섯 하나로 전골에서 탕수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듬뿍 채운 보양밥상을 만난 느낌입니다. 음 오늘 부여에 와서 진짜 이 표고버섯의 찐 맛을 제대로 느꼈잖아요. 사장님, 어, 잠시만요. 엄마, 엄마, 앞으로 밭에 가면 표고버섯은 부여, 부여. 어 알았어, 끊어.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 네. <웃음> 부여 표고버섯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건강한 참나무와 당밀로 정성 들여 키운 부여의 표고버섯 단단하면서 쫄깃한 식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찬바람 부는 가을 향긋한 표고버섯으로 건강을 챙겨보세요 표고버섯의 가을 향이 여기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가을엔 좋은 제철 재료들이 참 많잖아요. 산과 들, 바다에서 나는 가을 먹을거리로 건강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끝으로 한 주간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re's an answer if you reach into your s o u l and the sorrow that you know will melt on